아, 아, 아, 자, 풀어보셨어요? 네, 확인문제 한번 볼까요? 확인문제. 확인 자, 1번 보시면, 자, 지적공부 중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지목 명칭을 정식으로 지장한 거 맞죠? 지적도와 같은, 어, 도면에 등록할 때는 일정한 부호. 표기해맞죠 자,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설부지는 자, 토지대장에는 공장용지 맞아요? 자, 지적도에는 장. 자, 지적도는 장고게 틀렸어요. 네. 지적도는 장입니다. 토지대장에는 공장용지 정식으로 쓰라 그랬으니까 맞죠. 자, 지적도는 장으로 표기합니다. 자, 2번 보세요. 일반 공중의 위락 휴양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미출. 자,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미출. 갖춘 어린이 놀이터예요. 그러면 공원이요유원지요 유원지. OX 스 오죠. 공원이 아니라 유원지다. 그건 맞잖아요. 공원이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자 묘지 공원은 묘지 묘지 묘지 자어리놀이 터는 유원지 유원지 자 3번 보세요 물을 상시 직접 이용하여 별연 미네랄 걸 재배하면 답이죠 자 상시 이용하니까 상시 이용하지 않고 재배한다 그러면 전이되는 거죠 자 과수 과수를 재배하면 과수원 과수원 약초 뽕나무 당나무 재배하면 예, 네, 전이죠, 전, 전. 예, 네. 연왕골이 자생하면, 연완골이 자생하면, 유지, 유지, 유지. 예, 네, 그만해요, 그만하고요. 예. 네. 나중에 또 외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네, 헷갈릴 수 있지. 예, 네, 나중에, 나중에. 자, 3번. 자, 물을 상시 직접 이용하여 연왕골을 재배하면 답이라고 했죠, 답. 3번 틀렸고, 4번 보세요. 물을 고이거나 상시로물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리호수 연못, 도지와. 맞죠? 예, 네. 여기까지. 유지 유지 유지 자 연안거리 자생하는 배수가 안된 토지 유지 자 유지 다 유지입니다 자 제방 틀렸어요 방 조제 방수제방 사제 방 파제 이런 게 제방이에요 예 요거는 음. 유지입니다 유지 자 (5번) 지하수 용출한 온수 약수 효로 일정한 운송하는 예. 송수관 등등등 강천지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강천지가 아니다 틀렸죠 (6번)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된 소규모 수로는 국어. 자, 국어. 하천이 아니라 국어죠. 자, 7번. 교통 운수 궤도 나네, 궤도. 궤도. 철도용지죠. 도로가 아니죠. 철도용지입니다. 도로법상 도로는? 도로법상 도로는? 도로. 고속도로는? 도로. 고속도로 휴게소는? 도로. 그죠. 거기까지 도로고요 여기 궤도나 역사 나오면 철도용지입니다. 자, 8번. 여객 자동차 터미널, 자동차 운전학원 폐차장, 자동차 관련 독립시설 부치. 여기까지는? 잡종지. 자, 갈대밭은? 잡종지. 실외 물건을 쌓는 곳? 잡종지. 여기까지 잡종지예요산림및 네, 원야를 이루는 암석지자 갈등부리타 황무지는? 임야. 임야. 자, 잘 섞어 놨죠. 모두 잡종지 다 틀렸습니다. 뒤쪽에 임야가 있어요. 됐습니다. 자, 우리 교재는 이제 4 3페이지안 보시고요. 43. 자, 43페이지에 경계가 나오죠, 경계. 자, 경계는요, 보통은 주적공부에 등록한 선이에요, 등록한 선. 자, 등록한 선. 이 경계입니다. 근데 실제 땅바닥에도 경계가 있죠? 그거는 지상경계. 자, 땅바닥에 있는 경계를 측량에다가, 도면에다가 지적공부 도면에다가 그려 넣은 직선이야 직선 이 경계인데 이거 그리려면 밑에 지상에다가도 경계를 미리 설정해야 되겠죠 지상에 다, 뚝이나 담장이나 자, 표지 같은 걸로 표시한게 지상 경계이고 도면에 그려진 선이 경계입니다 요거는 도면상 경계 도상 경계라고 얘기합니다 도상 경계 지상 경계 이제 암소리 안 하면 도상 경계 렇죠 자, 근데 지상 경계를 먼저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상 경계 이런 거를 어떻게 정하냐? 자, 지상 경계 정하는 기준이게요. 자, 높낮이 차이가 있으면 차이가 있으면 하단부. 자, 차이가 없으면 중앙이에요. 렇죠 자, 차이가 있고 없고 높낮이 차이 없이 가운데 담장이 있다 그러면 담장 중앙으로 가는 거예요. 자, 차이가 있다 그러면 하단부로 가는 거죠. 자, 왜 상단부는 빠졌냐 그랬더니 절토. 절토에서 산을 깎았대. 그러면 예, 경사면에 상단부. 이게 지금 세개 외우셔야 돼요. 자, 절토됐다 그러면 상단부. 자, 땅을 깎았다는 거죠. 예. 그런 거 없이 그냥 상하가 있다 그러면 하단부. 자, 아예 그 없으면 그냥 중앙이지 뭐. 자, 세 개는 그냥 거저먹기 거저 이거는 거저먹기. 이세 가지 경우에는 자,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높낮차이가 없이 담장이 있으면 담장 중앙으로 가는 건데, 자 만약에 소유자가 다르대. 달라서 자, 이 담장이 삐 거래요. 그래. 그러면 담장 중앙하면 비가 얼받겠죠 예. 네. 이럴 때에는 그 소유권에 맞춰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래서이세 가지 경우에는 만약에 자 소유권이 다르면 소유권이 더 우선하게 돼 있습니다. 원칙은 이렇고 원칙 은 이렇고 소유자가 다를 때는 우선하게 돼 있다. 그죠자 다음 여기는 해면 수면 제면 제방 이러기 때문에 여기 소유권 얘기를 안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해면에 접했다 해면에 접했다 그러면 물이 제일 많이 들어온 지점 보란 말이죠? 물이 제일 빠진 지점 말고 매일 제일 많이 들어온 이거를 최대 만조 만족. 최대 만조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이쪽은 소유권이 없단 말이에요. 바닷속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소유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들어오면 여기서부터 등록이 되고요. 여기는 바다잖아요. 그래서 등록 못합니다. 자, 그러니까 아깝다고 제방을 썼어 제방 을썼으면 적어도 물이 들어다 오 들어다 오 들어다 들어다 여기는 안 넘을 거다 이렇게 만들어놓고 제방을 싼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말로 표현해야 돼 여기. 그래서 제방, 제방, 제방이 자양 어깨가 있다 보는 거, 제방 양 어깨가 있는데요. 자 사람이 자 육지에서 봐요, 바다에서 봐요. 육지에서 보죠, 육지에서 보죠. 이건 예수님에 이요 예수님, 예수님 여기서 보는 거죠. 네, 뭐 안쪽, 바깥쪽, 바깥쪽이죠, 바깥쪽래서양 어깨 중 바깥쪽 어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면 여기까지는 등록이 안 되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등록이 되는 거지, 그렇죠? 자 여기도 토지 소유권 얘기할 거 없죠. 바다니까. 그래서 여기 두 가지는 소유권 얘기는 하지 않는다. 자, 해면 수면에 접했다 그러면 최대 만져. 자, 이거를 틀린 말로 뭘로 바꾸면 좋겠어요? 틀린 말 최소 또는 평균 이렇게 바꿉니다 그럼 최대 만져예요. 자, 그 다음에 바깥쪽 어깨 뭘로 바꿀까? 안쪽 어깨, 뭐 또는 중앙 이런 거 바꾸겠지. 그죠? 그거 말장난 하는 거예요. 이건 되게 쉽죠? 상하 바꾸는 거예요. 그죠? 요거, 요거 서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서 출제를 아주 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쁘게 다섯 개이기 때문에 문제 아주 많이 나와요. 그죠? 이거는 뭐 진짜, 정말 유치하잖아요. 근데 유치한데, 네요. 유치한데, 그죠? 시험 문제를 딱 받고 나니까 기억이 안 나. 그럼 틀리는 거예요. 외우셔야 돼요. 자, 이게 이제 딱 기준입니다. 절상. 됐죠? 자, 절상. 절상. 자, 절상만 외우면 다 그냥 딱 풀립니다. 자, 절상. 자, 우리 교재 44페이지 가보시면, 자, 44페이지. 아, 45페이지 가보시면, 45페이지 가보시면 위쪽에다가 제가 기억, 니은, 디그리을, 미움. 이렇게 다섯 개 해놨죠? 그리고 45페이지 아래쪽에 그림도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혹시 해면 잘 모르실까봐 배도 그려놨어요. 그, 그, 그 바다 쪽이라고, 그쪽이. 해면까지 해가지고, 예쁘게다 해놨으니까, 요거 이제 일단 남기하시고그 그림 바로 위에 동그라미 2번 있어요? 그림 바로 위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지상 경계 구역을 형성하 구조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맞죠?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자 기역, 니은, 디귿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거 무시하고 소유권에 따라서 결정한다 그렇게 있죠 네. 기역, 니은, 디귿은 소유자가 다르면 이거는 소유권이 더 우선하게 되어있다 리을, 미움은 얘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소유권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네. 자그 정도에서 지상경계 설정 기준 자, 다섯 개 해놨습니다 뭐 어렵지 않죠? 그러면 지상경계를 정하는데요 자, 칠판 보세요 지상경계를 정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높낮자 차이가 없어 자, 높낮 차이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중앙. 그렇죠? 자, 높낮 차이가 없으니까 중앙으로 가라. 되는 거죠? 자, 옆에서 보니까 땅이 이렇게 돼 있더래요. 이렇게 돼 있더래요. 담장 이 있어. 그러면 담장의 중앙. 이해 되세요? 예. 네. 근데 이제 담장이 없대. 자, 담장이 없으면 실제 땅바닥에다가, 여기, 여기, 여 경계점이라고, 경계점. 경계점에다가 이렇게 생긴, 자, 경계점 표지라고 써있는 걸 박아요. 이렇게 이제 지적법에 이렇게 생긴 게 경계점 표지라든가 또뭐 지적 삼각점이라든가 자 경계점 표지라든가 이런 게몇개 있어. 요 지금은 경계점 삼각점이 아니라 지금 경계점 표지입니다. 이런 걸 설치하면 이거 설치한 걸 가지고 측량을 해. 그 위치를 측량해요. 측량, 측량. 자 여기도 측량해. 자 측량 을 가져다가 자 지적도가 있겠죠? 지적도, 지적도 안에 자저 토지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면 그 측량한 그 기준 요점있잖아요 점. 있잖아요. 점. 점을 나가다 점을 찍어, 찍어. 자, 찍은 다음에 두 점을 어떻게 해요? 자대고 거, 자대고 거. 어, 자, 그러면, 요 선이 뭐예요? 이 선이 뭐예요? 선. 선. 선이 뭐라고요? 직선이겠어, 곡선이겠어? 직선. 자, 그 직선이 뭐예요? 뭐, 뭐야, 경계지 뭐. 예. 자, 직선이 뭐라고요? 등록한선 경계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경계점, 표지 보이세요? 자, 경계점, 표지. 자 이게 지상경계. 담장 없으면 표지라고 설치하는 거예요. 예. 예. 뚝이나 담장이나 표지. 이걸로 지상에다가 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해? 측량해서. 자, 도면에다 그려놓았단 말이죠. 그럼 이거는 도면상 경계 직선. 이거는 지상경계. 지상경계에다가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다. 그런거 아니죠? 예. 그러면 자 만약에 자, 실제 지형에는 요 변화가 생길 수 있잖아. 변화 생기고요. 자 도면은 변화가 생기안생겨 도면에 선을 그려놨는데 이게 종이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야 돼요. 어떤 분이 물을 한번 먹여보래. 막 이렇게 분무기를 쫙 뿌려보고, 저떨어 <웃음>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 지적도들이요, 허술하게 보관할 리가 없잖아요. 자, 이거를 지적 서고라는 곳에 자, 보관하고요. 거기다가 자동 온도, 습도, 조절 장치를 달아놔요. 그러니까 종이가 변형되지 않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지나도 이 선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 네, 근데 실제 지형에는 변화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지상경계와 도상경계 두 개의 경계가 불일치가 나게 되면 어디를 기준으로 법적으로 잡아야 돼요? 눈치가 없는 거 지금 지금. 에? 뭐가 기준이라고? 도면상 경계. 이게 기준이라고. 그러면 실제 지형이 변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변했으니까 이걸 가져다가 살려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복원해요. 복원하기 위서또 뭐한다? 측량한다. 그래서 경계 복원 측량 들어가는 거예요. 되겠어요? 자 경계 보건 측량으로 갔어. 갔으면 옛날에 설치한 표지 이거 있을까 없을까? 예? 네? 있을까 없을까? 한참 찾다가 뭐라 그래요? 야 이거 사진 찍은 거 없어 그러겠지? 사진 찍은 게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게 뭐요? 지상 경계점 등록부. 자 뭐라고요? 지상 경계점 등록부. 자 이런 장부를 사진 찍어 놨다고요. 자 이거 누가 만든다? 지적소관청. 그죠자 이거 시험에 어떻게 낼까? 시험 어떻게 할까 예? 요거 있잖아 요거 요거 요거를 빵꾸로 들어 빵꾸로 들어가지고 뭐 들어가기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외울 수 있어요? 큰 일인데. 자, 지상 경계점 등록부. 그럼 뭐 어떻게 이해를 시켜줘 이거를 외워야지 뭐. 자, 지상 경계점 등록부. 자, 이걸 가지고 이렇게 바꾼단 말이에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런 일 안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도시 개발할 때 만드는 거예요. 전국에 다 있는 게 아니고 일부 지역 비싼 데만 있는 거예요. 근데, 자,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개발이 됐건 안 됐건 아무데든지 어쨌든 지상 경계를 정하면 들어오는 거예요.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하면 지상 경계점 등록부. 이거 어려우면 어떻게해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하면 지상 경계점 등록부. 누가 작성한다? 소관청이 작성한다. 그럼 이제 쉽게 내면 소관청은 또 장관으로 바꾸지 뭐. 보네요. 자 다른 거는 못 건드려. 다른 거 잘못 건드리면 출제 오류예요. 보세요. 자딱정해져 있습니다. 출제되는 게. 자 이건 소관청의 지상 경계점 등록으로 언제 작성해요?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하면. 그래서 아 지상의 경계를 박았으면 사진 찍어서 만든단 말이에요. 다음 거기 뭐가 들어가냐? 자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자 사진 파일. 자 제일 중요한 게 사진 파일. 됐죠? 자 앞에 보세요. 자, 앞에 보세요. 자 소재 지번 있어요? 소재 지번. 자 지목 있어요? 뭘또 없어. 자, 있어, 있어. 자, 지목 있어요, 지목 있어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눈크에 뜨시고, 면적 있어요? 면적 있어, 없어? 면적은 없어. 면적 없어요. 근데 또 웃기는 게요, 자, 규정에는 분명히 면적이 없잖아요. 근데 또 견본 보면 또 면적이 있어. 그럼 시험에 내,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오지, 안 나오지. 그 시험에 내면요, 또이 신청 들어가요. 없다 그래도 이 신청하고, 있다 그래도 이 신청해요. 그렇잖아요 자 규정에 넣고 견본에 있으니까 그죠 없다고 출제하는 분들은 규정으로 낸 거고 그럼 견본에 있잖아요 이렇게 따질 거예요 그건 곤란하지 거꾸로도 마찬가지겠죠 예 네, 있다 견본에 있다 그러면 아 규정이 없지 않냐 그러면 또아또 아, 또 애매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에 내가 안내 안내 안 된다고 아시겠죠 네. 네가 책임질 수 있냐 책임 못 지지 근데 <웃음> 시험에 안 나와요 면접 아시겠죠 예전에 나왔어 그땐 있었어. 예, 근데 지금 이게 다 없어졌기 때문에. 자, 없어요, 지금. 면적 없어요, 지금. 예. 자, 소재 집안 있어요? 지목 있어요? 자, 면적은 토지대장, 임야 대장을 봐야 돼요. 거기 나오는 거예요. 여기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면적이 공식적으로는 등록상이 아니에요. 실제 견본엔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모의고사에 자꾸 있는 걸로 출제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런 문제는 무시하세요. 무시하세요안 나오니까. 그죠? 예.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자, 경계 있어요? 소지지면 경자 그렇죠. 소지 있죠. 지번 있죠. 지목 있어요. 면적 있어요. 면적 없다고. 자, 요거는 견본에 들어있다고 그랬죠. 여기 규정은 없어요. 자, 경계 있어요. 자, 경계는 없어요. 경계점, 경계점. 자, 경계점의 위치, 위치 설명도. 그렇죠? 예, 경계점 찍어놓고 어디냐? 그지? 경계점. 자, 또 경계점에. 사진파일, 이것 때문에 그가거 사진파일, 사진파일, 사진파일. 자, 표지 종류. 자, 이 표지 종류, 표지 종류. 그죠? 예. 네. 됐어요? 자, 경계 대신에 뭐가 있다? 경계? 점, 그러면 안 되고요. 점의 위치, 위치 설명도. 자, 사진파일,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자, 표지 종류. 자, 눈 크게 뜨세요. 좌표 있어요? 좌표 있어요? 좌표 있잖아, 좌표 있잖아요. 자, 있는데 모든 지역에 다 있는 건 아니다,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해서, 요거 가지고 외우시는 거요? 예 조지, 지면, 경자. 그죠? 자, 경계 대신에 뭐가 있다? 경계, 점, 점. 점의 위치, 위치 설명도. 이게 있다. 사진 파일. 자, 몰리겠다. 사진 파일. 됐어요? 자, 몰리겠다. 사진 파일. 자, 사진 찍어 놨다고. 사진 찍어 놨다고. 자, 우리 이제 44페이지 보이시죠? 44페이지. 44페이지에, 자, 거기, 기억부터 시호까지 쫙 규정상, 등록상을 쫙 넣어놨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기출됐던 30페이지 28에 출제했던 문제가 쫙 나와있어요. 자, 그런 식으로 출제를 하고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돼요. 네. 됐습니다. 자, 넘어가시면, 자, 넘어가시면, 자 이제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 나오는데요. 자, 46페이지죠. 자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에 따라서 자 실판 보세요. 자 토지가 있는데요. 여기를 분할하는 거예요.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고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고 여기서 선 금면은 경계가 되잖아요. 설치를 했는데 보니까 가운데 집이 더욱기더래 그 집이 딱 있는데 여기 여기다 설치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네? 건물이 타 있는데 지상 경계 여기 이렇게 딱 건물 딱 걸치게 딱딱 설치하면 될까 안 될까? 자 원칙은 안 돼. 예외가 네개 돼. 자, 당연히, 건물에 걸리게 지상 경계를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원칙이 되니까. 이러면 안 되지 않냐, 그지 근데 예외적으로 어쩔 수 없다. 이네 가지는 된다. 그게 네개 있어요. 자, 걸쳐도 된다. 네개 있어요. 그쵸? 자, 그래서, 고 위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법원의 확정, 판결. 자, 판자 동그라미. 자, 법원의 확정, 판결. 자, 판자 동그라미, 판. 자, 004 나오시죠? 예 네, 004, 공. 004, 공. 공짜 동남이. 자, 도시개발사업 있어요? 3번에. 도시개발사업의 사. 사업. 사. 사업. 그 다음에 도시군관리계획선 보이세요? 관리계획선 관. 관리계획선 관. 자 그래서 순서를 조금 바꾸면 판사 공관. 판사 공관. 판사 공관. 판사 공관. 판사 공관. 자 우리 판사님 어디 살아요? 걸쳐 살아요. 자 판사님 어디 살아요? 걸쳐 살아요. 판사 공관은 걸칠 수 있다 없다? 있다. 판사 공간. 판사님 어디 살아요? 걸쳐 산다고. 뭘또 공간 살아. 자, 판사님 어디 살아요? 걸쳐 산다고. 그죠? 판사 공간은 걸쳐 있다. 판사 공간은 걸쳐 있다. 자, 그렇죠?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원래 건물에 걸리게 지상 경계를 결정할 수가 없는데, 판사 공간은 걸쳐 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네. 됐습니다. 자, 그 정도면 되겠고요. 넘어갈게요. 네. 자 넘기시면 48페이지 에 이제 면적이 납니다 면적. 자 면적은 수평면사. 자 입체면적 안돼요. 수평면사. 자 면적을 제곱미터로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자 예전에 몇평 썼거든요. 몇평 이제 안 써요. 몇 제곱미터가 공식적으로 정해진 거고요. 수평면상만 따지고요. 이건 딱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면적을 쓰게 돼 있습니다. 다른 장부에는 면적이 들어가지 않아요. 자 실판 보세요. 자 해보시면 전자 면적 측정기. 보이세요? 자, 여기, 좌표, 면적 계산법. 자, 요두개 네모 치세요. 요 네모 치세요. 어, 자, 전자, 면적 측정기. 네모 쳤어요? 네, 그 다음에, 그밑다 좌표, 면적 계산법. 네모 치세요. 네. 자, 48페이지 보고 있어요, 지금. 동그라미 1번에. 자, 전자, 면적 측정기. 네모 쳤죠? 또, 좌표, 면적 계산법. 네모 쳤죠? 네. 자, 네모 두개 쳤어요, 지금. 네. 자, 앞에 칠판 보세요. 자 면적의 끝수 처리를 할 건데요. 자, 요거 보기 전에 앞에 보세요. 자, 지금 네모 두개 쳤어요. 자, 첫 번째 네모가 뭐였어요? 뭘또 금방 봐 또. 자, 자, 첫 번째 네모 뭐라고요? 전자 면적 측정기. 자, 이거 알수 있죠? 맨날 별표 주고 네모 쳐봤자 소용없다는 거. 예. 자, 두 번째 네모는 좌표 면적 계산. 법자 다시 책 봐요. 다시 책 봐요. 책 다시 봐요. 예. 설마 외워. 지금 외워. 책 봐요. 예. 네모 측은 별표 쳐봤자 뭐, 뭐 의미가 있어. 그렇죠? 자, 외워요. 네모 두개 쳤어요. 예. 여러분 시야가 얼마 좁은지 알려드릴게요. 예. 네모 쳤어요? 외웠어요? 자 다시 고개 드세요. 자 고개 드세요. 또 자꾸 고개 들려면 또 책을 본다 또. 예? 자 네모 두개 쳤죠? 예. 첫 번째 전자 면적 측정. 기. 기의 기. 자, 두 번째. 좌표 면적 계산. 법이에요? 기예요. 법이에요? 법. 다시 첫 번째. 전자면적 측정. 기. 맞아요? 전자면적 측정. 기. 자, 그거 미술시간, 수학시간. 그거 미술시간, 수학시간. 도면이에요? 좌표요. 네? 다 다시 책봐요봐요 네. 자, 거기 누가 지적도나 임야도에 파란 것이 넣어놨죠? 자, 지적도나 임야도. 그러면 이거는 도예죠, 도해죠 자, 전자 면적 측정기는 지적도, 임야도. 에 네, 측정기를 도면에 갖다 대고 면적을 측정한다고. 그죠 예, 네, 전자 면적 측정기. 그죠 네.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좌표가 있잖아요. 그럼 좌표는 측정할 필요 없어. 다 계산해놓은 거요. 예 그래서 네, 좌표 면적 계산. 됐죠? 자, 그러면 시험은 어떻게 될까? 바꾸겠지, 뭐. 바꾸겠지. 전자면적 측정기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지역에 사용한다고, X. X. 그거 굉장히 그럴듯 합니다. 그죠? 예, 거꾸로는 잘안 해요. 거꾸로는. 좌표면적 계산법이 지적도 지역. 이름은 눈치 좀만 채면좀 아니다 쉽잖아요 전자면적 측정기를 가져다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지역 그러면 딱 그럴듯 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니까그 바꿔내는 거 그거 예, 예비하고 있으면 돼요 예. 이렇게 알려드리고 모의고사에 내면 기억이 낚아 날까? 그래도 안 된다고? 어. 그래도 안 된다고 진짜? 예, 난, 난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하고 내도 공시법 때문에 미치겠어요 지적법 어떻게 하세요 이러면 난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예. 예, 제발 좀뭐 예. 어떻게 저도 이렇게 방법이 없어요 더 이상은 예. 자, 그 밑에 면적 측정 대상 보이시죠? 세부 측량을 하나씩 하나씩 세부 측량을 하면 한 필지마다 면적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너무 쉽지 않아요? 측량하면 면적을 정하는 거예요 자, 실판 보시면 자, 옆에 보세요 자, 측량을 하면 면적을 정한다 자, 사실은 측량을 하면요 측량을 하면요. 자, 면적도 정하고, 자, 경계, 좌표도 측량이랑 상관이 있습니다. 자, 집원, 지목, 소재. 얘네들은 측량이랑 전혀 상관이 없죠. 그냥 행정구역으로 정하고, 몇 번째 숫자로 정하고, 자, 용도별로 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측량하고 얘들은 상관없어요. 자, 지목이 바뀔 때 측량한다, OX. 상관이 없다니까. 예, 지목 바뀔 때 측량해야 된다. X지. 그죠? 자, 면적은, 자, 측량에서 알아봐야 된다. 오, 맞잖아요. 아시죠 뭐,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경계 좌표도 측량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경계에 관련된 거 좌표 전부 다 측량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면적을 알아보려면 뭘 해야 된다? 측량. 자, 그래서 세부, 세부, 세부적으로 한 필지 한 필지 측량을 하면, 자, 필지마다,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게 된다. 됐죠? 그렇죠? 면적을 측정하려면, 자, 측량이 필요하다. 맞아요? 면적 측정하려면 측량이 된다. 맞아요? 자, 면적을 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측량이 있어야 된다. 반드시 측량이 있어야 면적을 정한다? X죠. X죠. 뭐가 있냐? 합병. 합병. 자, 합병은, 자, 두 필지가 있는데요. 자, 10번지, 11번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로 합쳤대. 자, 여기가 200제곱미터였고, 여기가 150제곱미터였대. 그럼 합병하면? 350이지. 측량했어요? 아니잖아. 그, 그러니까 요 합병은 굳이 측량할 필요가 없이, 자, 면적에 바로 그냥 합산하면 된다 말이야. 됐죠? 자, 요게 그렇게 시험이 잘 나와. 합병은 측량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시험이 잘 나와. 설마 이런 걸 틀리냐? 틀려요, 또. 자, 읽어가지고 여러분 틀리게 하려고 뭘 읽겠습니다. 자,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전각 필지 면적을 새로 측량하여 합산한다, OX. X. 그러면 새로 측량이 눈에 안 들어와. 합산만 눈에 들어와.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그죠? 예. 네. 그런 거 진짜 치사해. 그런 거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원리 파악한다고 문제, 내, 문제 풀고 점수 나오는 거 아니에요.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렇게 사기치는구나를 적응을 해야 돼. 그거를 많이 틀려볼수록, 이 피해가는 능력이 생깁니다. 또 문제풀이를, 자, 미리 하는 거야, 나중에 하는 거야. 예? 네? 미리 미리 하는 거야, 문제풀이는. 문제 미리 풀어가면서, 이제 나중에 응용을 이제 하다 보면, 아, 그래서 이랬구나, 라고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아무리 깨달으면 뭐해? 문제 풀면 다 까먹는데요. 그죠? 그러니까, 풀어가면서 이제 하는 건데, 이제 문제는 수준이 있어요. 좀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가 다 있잖아요. 초반에 너무 어려운 문제를 풀면 안 돼요. 저 막판에 너무 쉬운 문제 풀어도 안 돼. 그 정도 맞춰주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걸 제가 하고 있어요, 지금. 못알아들 지금? 네? 지금 프린트 드리잖아요. 딱 지금 수준에 맞는 프린트 드리는 거 지금. 나중에 이제 7, 8월쯤 가잖아요. 이 문제 보면요. 기가 막히 이걸 내가 왜 틀렸지? 이런 생각이 들어. 그죠? 네, 근데 지금 만약에 기출문제 수준 드리잖아요. 난리 납니다. 다저 학원, 저, 집에 가요 환불하고 싶으면 <웃음> 나는 안될것 같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다 수준에 맞는 문제를 풀어야 돼요 마지막 가서 너무 쉬운 문제 풀어도 안 되고 어, 초반에 너무 어려운 문제 풀어도 안 되고 근데 문제는 계속 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되게 어려워요 어, 문제풀이를 계속 꾸준히 간다는 거 수준에 맞춰서 서 과도한 문제를 풀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프린트만 착장 맞춰나가시면 충분합니다 어, 이 범위에서 계속 나오게 돼 있어요 오늘 프린트 다 풀어보셨죠 아까? 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오늘 공부한 것도 복습이 나오겠죠? 지금 그런 원리 몰랐어요 지금. 네. 프린트 항상 복습 문제, 확인 문제 이렇게 두 파트로 해드리잖아요. 이게 얼마나 신경써서 만드는 건데, 이게. 다음 주에 딱 오시면 오늘 공부한 거쫙 복습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어차피 공식법 집에 가서 공부 안 하잖아요. 다 알아요, 다 아니까.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어떻게 공부 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자, 문제를 아껴두지 마세요. 문제를 아끼는 분들이 있어. 왜 아끼냐? 그랬더니 나중에 풀어본대. 나중에. <웃음> 나 진짜 진심 물어보고 싶어. 그래가지 아껴놓은 걸 풀었냐고. 그거 푸는 사람 별로 없어. 아끼고 있어. 그냥 깨끗한 종인가, 그냥. <웃음> 미리 풀으면은 답을 외워버릴까봐 그랬대. 좀 외워, 줘 답을 좀 외우라고. <웃음> 내 부탁인데 답좀 외워, 좀. <웃음> 기출문제 외우면 어떡하지? 좀 외워, 줘 기출문제 외우라고, 좀. 기출문제는 푸는 거 아니고 외우는 거예요. 다 외우, 다 외워도 되네. 허락해드릴게. 자왜 답이 아니고 왜 답인지 골라가지 외우세요 예, 네, 외우세요 이거 문제 형태만 봐도 답이 나 얼마나 좋아 문제 형태만 봐도 답이 나면 네, 제발 제 문제 좀 외워 외워서 풀어도 되냐 돼요 제가 허락해드릴 테니까 뭔가 뭐 응용력을 발휘해서 뭐 나중에 응용 문제 시게때 그딴 그 헛된 거면 버리시고 문제는 외워서 푸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조건 외우는 거예요 예 네, 문제 문제 문제를 막 아끼고 그러면 안 됩니다 무조건 막 풀어보고 틀리면 좋아 틀리는 게 좋아요 왜? 내가 뭘 모르는지 알게 됐잖아요. 그럼 그때 문제책 찾아보는 거예요. 놀랍게도 책에 별표가 쳐있다. 깜짝 놀랍니다. <웃음> 그래서 이게 별표 쳤구나.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막별표의 네모에 막 정리된 거 보면 깜짝 놀랍니다. 그냥 책 보면 안 놀라. <웃음> 너무 당연해. 뭐 별표 쳐있을 만큼 쳐있는데 안 놀라. 근데 문제를 풀고 책을 보면 요 깜짝 놀랍니다. 이게 왜책 정리 이렇게 했는지 그때 깨닫게 돼요. 그래서 문제 풀이는 거 절대로 미루시면 안 돼요. 예, 문제는 닥친 대로 일단 푸는 거예요. 대신에 미리 너무 어려운 문제, 기출문제를 풀어버리면 안 됩니다. 보세요. 자, 합병은 측량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자, 별도로 면적 측정할 필요가 없다. 그냥 단순 합산한다. 됐죠? 자, 요거, 이 합병이 답이에요. 자, 그 다음 또 답이, 답으로, 나오는 게 지목변경. 자, 지목변경하면 측량한다, OX, X. 자, 나머지들도 더 있는데 걔네도 시험안 나와요. 자,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뭐가 있다? 합병이다. 자 합병이 돼서 자 면적을 정했어. 또는 측량에서 면적을 정했어. 그럼 이 면적을 가지고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다가 갖다 등록을 합니다. 뭐 어려운 거 없죠? 자 토지, 임야대장에다가 등록합니다. 지적도나 임야도에는 등록하지 않아요. 공유지연명부, 대주가등록에 등록하지 않습니다. 자 경계점 좌표등록에 등록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만 들어가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여기만 들어간다고. 이런 곳이 면 나와. 저 만약에 자 면적이 나오면 자 제곱미터로 나왔죠. 자 토지대장과 경계점 좌표등록에 등록한다고. X, X 그럼 이걸 뭐, 못 찾아, 못 찾아. 문제 푼 요령이 없으니까 안 풀어봤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토지 임야대장에만 면적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를 가져다가 토지 임야대장에다가 적을 때자끝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거 얘기할 거예요. 일단 교재 보세요. 자 우리 교재 보시면 4 8페이지 세부, 측량을 하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자, 그게 8가지가 밑에 나와있죠? 8가지. 8가지에 해당하면, 자, 48페이지 맨 밑에 8가지예요 그렇다면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해야 된다. 됐죠? 자, 다만, 동그라미, 다만, 다만. 자, 경계보건 측량과 지적현황 측량. 자, 저는 현경이라고 외웁니다. 자, 경계보건 측량의 경, 지적현황 측량의 현. 자, 현경이죠? 자, 현경이는 측량이에요. 현황 측량, 경계 보건 측량, 측량이요. 에 현경에는 측량이 측량. 자, 측량인데 면적 측정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면적 측정을 하지 아니하는 측량이 두개 있다. 자, 현경에는 측량하지 않는다, 그죠? 어떤 분들또 복현이라고 외우시더라고요, 복현이. 근데 복현이라고 외우면요, 밑에 복구가 있어, 복구. 복구랑 또 헷갈려. 자, 지적공부 복구는 복구 측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구 측량은 있고요. 경계 복원 측량 네. 이두 개를 헷갈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구 측량하면 면적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경계 복원 측량은 면적 측정을 안 하는 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현경이로 오기겠습니다 현경이 경위. 현경이는 측량인 측량인데 면적 측정을 하지 않는 예외적인 측량이다. 근데 이 경우도요. 면적 측정 수반하는 경우라고 붙으면 또 해야 돼. 그게 맨 밑에 8번. 자, 맨 밑에 8번 있어요? 맨 밑에 8번에 면적 측정이 수반된 경우 이렇게 나오면 아 그때는 현정이도 측량을 해야 되는구나 면적 측정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자 1번부터 8번까지에 잘 보시면 분할이 있어요 분할이 있어요 합병이 있어요 합병은 없지 합병은 빠진단 말이에요 그죠 합병 지목변경이 있어요 지목변경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합병하고 지목변경은 그러니까 면적 측정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라고 쓸 필요가 없고요 자, 옆에 페이지에 써놨거든. 옆에 페이지에 3번에, 자, 옆에 페이지 3번에 보시면 면적 측정 대상이 아닌 경우가 4개 있죠? 4개 있는데 그 중에 1번하고 2번이 합병하고 지목 변경이에요. 사실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일자 일부러 다 뺐어요. 빼고, 자, 합병하고 지목 변경만 아시면 시험엔 충분하니까. 대신에 동그라미 4번, 자, 현경이 보이세요? 현경이 여기다 한번더 써놓은 거예요. 자, 현경에는 측량이지만 면적 측정 대상은 아닌 특이한 측량이다. 거죠. 자, 원래 측량하면 면적 측정을 하는 건데, 얘네들 두 개는 예외다. 대신에 수반된다라고 나오면 그때는 해야 된다. 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자, 면적이 나왔다라고 하면 가져다가 토지대장에다가 갖다 적는데, 자, 문제는 이런 거죠. 자, 측량에서 나온 면적이요. 이렇게 나왔대. 이렇게 측량에서 나왔대. 그럼 이걸 가져다가 토지 대장에다 갖다 적어야 되잖아요. 자, 적을 때 자, 뭐라고 대장에다 적어야 되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됐죠? 측량은원 데이터가 있잖아요. 가져다가 대장에다 적을 때 뭐라고 적어요? 3으로 끊을까? 점 4까지 쓸까? 5까지 올릴까? 자, 4로 끊을까요? 점 5로 쓴다고요? 점 4? 113? 자, 정답은 아직 모른다. 아직 모른다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자, 이 동네 축척을 알아야 해척 축척. 축척. 자, 축척이 가장 기본이 에요 1200분의 1이거든요. 1200분의 1. 이거 외워야 돼요? 자, 1200분의 1. 곱하기 2 하면. 600분의 1 곱하기 1이 곱하기 그죠 예, 나누기 하면 2400분의 1. 그렇죠? 이랬더니 난잘 모르겠다. 곱하기를 몰라. 예, 분수잖아요. 분수. 분수에 곱하기를 하면 600분의 1. 나누기 1을 하면 이해 안 되면 외워 지금. 예, 이해 안 되면 9구단이라도 외우세요. 6단, 예, 6단 외우세요. 예. 자, 60이 24예요. 두 배씩 가는 거예요. 얘가 예, 기준이에요. 정밀도가 높아지는 거고 정밀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3,000분의 1, 아주 낮은 것들이죠. 자, 6,000분의 1. 얘네들은 이제 임마드에서 주로 쓰는 두 가지 축척이 있고요 나머지는 지적도에 쓰는 거총 다섯 가지 축척에 두 가지 추가, 두 가지 추가. 500분의 1가, 자, 1,000분의 추가입니다 지적도에서는 일곱 개 축척습니다. 일곱 개. 일곱 개 맞죠? 일곱 개. 그렇죠? 그 다음에 임마도에서는그 중에 두개 맞습니다. 자, 이거 다 외우실 거예요. 외울 거예요. 자, 지금은 요거 외우세요. 1200. 자, 1200 기준이에요. 기준. 자, 1200 기준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아예 임야 돈 따로 만들었고, 그죠? 그 다음에 새로 나온 게5 0 0 0이 있다. 이렇게 요 자, 그 중에 이쪽은 정밀도가 높으니까, 자, 여기를 기준으로 뭔가 개발이 됐다거나, 자, 600분의 1이라거나, 이러면 0.1을 줍니다. 이러면, 자, 최소 면적을 0.1제곱미터를 줘요. 나머지 일반적은 그냥 1제곱미터를 줍니다. 원칙, 그러면 이거요. 이거는, 음, 땅값 비싼 동네. 비싼 동네 비싼 동네는 세부적으로 소수점 한 자리까지 최소 면적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시험 문제 그 동네 공식을 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출제를 한다라는 입장이라면 자 일반 원칙으로 되겠어요, 좀 비싼 동네 되겠어요. 원하게다 비싼 동네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보통 시험 문제 이걸로 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확인하고 문제를 풀으셔야 돼요. 문제를 딱 나오면 암소리 안 하면 최소 면적이 1인데. 자, 뭐라 뭐라 써 있으면, 어, 개발됐구나. 6 0 0분야 그러면, 아, 0.1이다. 찾으셔야 돼요. 자, 이 동네에는 0.01이 나와도 0.1. 자, 0.05가 나와도 0.1. 0.09가 나와도 0.1이에요. 됐죠? 예, 자, 만약에 이 동네 0.1이 나면 1. 자, 0.9가 나면 1. 0.5가 나면 1이에요. 그래서 1보다 작으면 무조건 1로 한다. 자, 0.1보다 작으면 무조건 0.1로 한다. 최소 면적이요 에 최소 면적 자 그럼 지금 이쪽으로 계산합니다 이쪽 계산하면 자 어디까지 끊어야 돼요 4까지 끊어야지 4까지 끊으면 이제 5 계산을 해야 돼요 자 5는 올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5일 때는 자 달라요 자4452 1234 나오면 어떻게 해? 버리고 자 56789가 나오면 올리고, 그죠? 네개 버리고 다섯 개 올리는 거죠? 네.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불공평하죠. 불공평해요. 네개 버리고 다섯 개 올리면 불공평하잖아요. 이대로 계산하면 하나씩 더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면적이 실제보다 몇 넓게 등록될 우려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이거 배우고 나서 밤에 잠이 안 왔어요. 불공평해서. 5를 왜 올리냐, 이거지. 그래가지고 막 며칠 고민하다가 부모님하고 저, 저 선생님하고 질문했다가 혼났어. 너니 이상한 놈이다, 그러면서 막. 난 진짜 고민이었는데, 그죠? 예.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1, 2, 3, 4, 버리는 건 똑같지만. 자, 6, 7, 8, 9만 올립니다. 자, 4개, 4개죠? 그 다음에 5일 때는 바로 앞에를 봐야 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자릿수를 봐야 돼. 바로 앞에. 바로 앞에를 봐서. 거기가 0이나 짝수가 보인다 그러면, 예, 버리고. 앞에 올 수가 보인다 그러면 5를 올려서 짝수를 맞춰줍니다. 그러면 이거 딱 반반식이기 때문에 자 다섯 개, 다섯 개 딱딱 떨어진단 말이죠 그렇죠? 자, 우리는 자 지금은 우리 지적법 면적계사지가안 써요 자 지금 지적법 면적할 때는 5, 4, 5, 2 이런 건데 자 얘네들은 너무 뻔하기 때문에 잘안 물어보고요 5로 떨어졌을 때 물어봅니다 5로 떨어지면 앞에 0짝 쓰면 버리고 자, 홀 쓰면 올린다 그러면 또 이해는 잘돼 이해는 잘 되는데 시험장 가가지고 생각이 다안나 이해했다고 생각난다는 다 착각이에요 다 외워가야 돼 그래서 제가 자 암기 방법 알려드리죠. 자 우리 홀수 좋아해요. 짝수 좋아해요. 우리 홀수 좋아해요. 짝수 좋아해요. 제가 오늘 정해드릴 테니까 외우세요. 자 우리 무조건 짝수예요 홀수 좋아하면 홀애비 <웃음> 뭐가 좋다고요? 짝수, 짝수. 짝수 맞춰야 돼 항상. 예, 홀수 좋아하면 홀애비호애비를 호래비. 아, 비하하는 건 아닌데 외우라고 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자 홀수, 짝수 뭐가 좋아요? 짝수. 항상 짝수에 맞추는 거예요. 자, 앞에 보세요. 자, 600분의 1지 보이세요? 음, 싼 동네, 비싼 동네. 비싼 동네. 그럼 뭐 1이에요, 0.1이요? 0.1. 4까지 끊어야죠? 5로 걸터갈 거냐? 어떻게 대장했을 거냐? 이거 계산한 거예요. 자, 123.41. 1 1을 어떻게? 해? 버려야지. 42. 버리고. 자, 43. 버리고. 자, 44. 버리고. 자, 5가 문제죠, 지금. 6은 어떻게? 해? 6은? 올려요 어떤 분이 4가 짝수인데 이러더라고 <웃음> 이거는 짝수보고 없어 6이잖아요 이거 올리는 거예요 괜히 또 짝수에 심취해가지고 자, 짝수는 5일 때만 따지는 거예요 예. 자 7은 올려 자 8은 올려 자 9는 올려 됐죠? 자 이거 5죠? 앞에 짝수를 봐야지 짝수니까 5를 어떻게? 버려 우리 짝수 좋아하시러 짝수 고새 까먹으면 어떻게 해요 짝수가 좋아요 홀수가 좋아요 짝수로 붙어있지. 그럼 5를 버려서 짝수로 맞친다고 됐어요. 자 다시 1, 5, 5죠. 앞에 1이 있지. 좋아하시로. 홀수잖아요. 설마 홀수 짝수는 아시죠. 1이 홀수예요. 홀수. 그럼 어떻게? 올려줘야 돼요. 자 1이 홀수니까 올려서 2. 2. 자 이건 2네. 짝수 맞아요? 짝수니까 5를 버려서 2. 자, 3, 5, 3은? 홀수니까, 홀수는 좋아, 시어 싫으니까, 올려줘야지. 짝수를 바꿨죠? 자, 4, 5는 어떻게? 버려서. 자, 5는 어떻게? 5 어떻게? 5 어떻게 하니까 5가 두 개는 안 배웠대. <웃음> 이거 5가 두 개가 아니야. 그냥 홀수인 거야, 홀수. 홀수는 어떻게? 6으로 가는 거지. 자, 6은 어떻게, 6 버리지. 7호는? 올리고, 8호는? 버리고, 뭐만 남았어? 짝수만 홀수 좋아, 짝수 좋아? 짝수 좋아. 됐어요? 자,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대신에, 덥서, 아, 나 짝수 기억네! 이러안 되고요. 자, 이거부터 잡아야 돼, 이거. 이거부터 잡아야 돼. 자, 비싼 동네인지 싼 동네인지, 이거부터 잡고, 그 다음에 이제 홀수 짝수 맞추는 거예요. 나머지 홀수 짝수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럼 요거를요, 자, 말로, 법으로 써야 되잖아요. 거기에 49페이지에, 음. 49페이지 밑에, 자, 원칙이 있고요. 동그라미 2번 내려가세요. 자 동그라미 이번에 600분의 1이세요. 600분의 1 지역과 또 경계점 좌표등록부 시행지역. 그래서 그것만 볼 거예요. 자 지적도 축차 600분의 1 지역과 경계점 좌표등록부에 등록한 지역의 토지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맞아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하되 0.1 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자 0.05 미만. 이거 이거, 이거. 0.05 미만 4, 3, 2, 1다 어떻게 버렸죠? 그죠? 0.05 초과 6, 7, 8, 9다 어떻게 해요? 올렸단 말이에요. 자, 미만 초과 아시겠죠? 네. 근데 여기서요. 이런 것도 사고를 쳐요. 자 예를 들어서 123.5, 5, 5 그러면 여기서 끊고 6으로 가셔야 되잖아요. 그죠? 만약 5, 1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건 0.05 초과예요. 0.05 초과니까 6이나 마찬가지로 보는 거예요. 보시죠. 자 이것도 이 뒤에 뭐가 붙었다 그러면 이거는 초과하는 거다. 큰 숫자다라고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두번 정도 출제가 됐어요. 초과. 초과가 뭔 소리인지 알아야 돼요. 초과. 초과는 크단 소리잖아요. 그죠? 딱 0.05일 때. 0.05제곱미터 인때에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 숫자가 0짝 쓰면 이 0.05를 버리고, 홀 쓰면 올린다.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그 밑에 한 필지 면적이 0.1 미만이면 0.1로 한다. 자, 이럴 수 있죠. 네, 이 정도. 됐습니다. 자이 정도 하시고요.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있습니다. 자, 오늘 나온 프린트에 자 9, 10, 11, 12, 자 이렇게 4개한 풀어보세요. 12까지 풀어보시고 조금 쉬어다올게요. 네.